이제 치식인으로 맥의 변수 값을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파일을 보시면, 이제 실제로 보고서를 더블 클릭해 보면, 창이 뜨지 않고 맥의 변수 값 골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아무거나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는 로얄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아무거나 입력하고 확인. 아무거나 입력하고 확인을 해서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칸이 작아서 값이 제대로 나오질 않죠. 그 다음에 밑에는 숫자값이 굉장히 크네요. 한번 확인하는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쿼리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쿼리 1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1의 모든 내용과 테이블 2의 모든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1의 모든 내용과 테이블 2의 모든 내용이 다 오게 되죠. 쿼리 1에. 그다음에 판매 금액을 사용했고 그다음 골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골드를 사용할 게 아니죠. 이 골드에 대가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필드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필드명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수량이라는 값이 있죠. 이게 바로 필드명입니다. 정류명, 고객등급, 고객명, 고객코드, 정류명 판매단값 이 모든 것들이 필드명입니다 근데 여기엔 어디에도 골드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골드를 필드명으로 쓰시면 안되고 글자로 써야 됩니다 글자를 쓸 때는 쌍따옴표를 앞뒤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로얄도 필드명에는 없는 내용이죠 쌍따옴표로 글자로 만들어 주시고 일반도 글자저 쌍따옴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료값에 골드 로얄 일반을 찾겠다고 매개변수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지 않겠죠. 이제 창을 닫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도 닫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더블 클릭하시면 더 이상 매개변수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리를 만드실 때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서 쌍따옴표나 대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글자 오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